남겨있던 그 아픔이 다시 한번 잊어야지 닿지만던 나의 모습을 조라하게 만드네 지난 그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기억이 많이 남아서 사진 한장 남겼네.